어 천일법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웃음> 양력으로 어, 11월 24일이고 음력으로는 그 11월 1일. 음력으로 11월 1일 어, 추월이에요. 추하로, 추하로 신사일, 어, 신사일입니다. 어, 이제, 그, 얼추, 양력으로는 2022년도 이제 한달좀 남았고, 음역으로는 이제 딱두달 남았어요, 이제. 그죠? 길어야 이제 60일. 60일이면 또 다른 해가 찾아옵니다. 어, 허경영이, 허경영이가 어? 어, 전부러 왔다. <웃음> 어, 대박이죠? 응? 대박이야. 근데 진짜로 허경영이 전부러 안 오지. 응? 자기가 가오가 그 있는데 <웃음> 허경영이가 어딜 전부러 왔어? 다른 사람들는데 이것저것 그냥 어? 자기가 어? 최고라서 어? 움직이는 사람인데. 아그 얘기가 그 금일 아침 응? 음? 금일 아침 그 서울 그 제자한드가 한대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는데 자기 꿈 속에 어 자기 꿈 속에 허경영이가 그 가족들이랑 돈을 벌어 왔더라는 거지 돈을 어? 벌어 왔대요. 음. 그렇다고 이제 그런 저런 꿈 얘기를 쭉 적어가지고 어?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길래 어, 천일이 그랬어요. 어, 대박 잘 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천일이 오늘 얘기 주제는 바로 그런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진짜 제작감인데도 불구하고 제작일을 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세월아 내월아 하고 아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중생이 있는 반면 아이 사람은 제작감이 아니야 응? 아니야 근데도 빌고는 가야 돼어 자기 전생의 업장, 가족의 업장에서 빌고는 가야 돼 근데 그 빌고 가는 경우 그런 그때 대박 잘 빌어 또잘해 그런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또 뭐가 있냐면 제작감은 맞아요 제작감은 맞는데 뭐가 있냐 좀 부족해 좀 부족해. 어, 제자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얘기를 했죠. 신의 말씀을, 그러니까, 빠릿빠릿 해야 된다. 하는 저번 저 영상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신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정확히 알아듣고, 잘표현할줄 아는, 이게 기본적으로 돼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맨땅에 헤딩 하는 거야 진짜 힘들어 응? 내림꾸대 전환 차려 이래 가지고서는 돈은 열라 들어가 기도 당겨야 돼숙된 바로 내 처지가 그게 안 되는데 응? 어리버리한데 그것마저 하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도 버거운데, 버거운데,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병행해서 할 수가 있냐고, 없어요. 못 해. 그게 세 번째 케이스. 그게. 여러분들 경우, 지금 1, 2, 3. 저는 이제 세 번째, 그세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 줬는데, 어떤 경우가 제일 나을 것같아잘 나는 것도 없어. 잘나무가 없어요. 첫 번째 전일이 예를 들은 것은 제작감은 맞아 근데 지가 안해 게을러 안해지시 앉아서 신세 타령만 하고 앉았어 어? 그냥 신들이 오시면 신들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어쩌고 어쩌고 뭘 해줘야 하기는 지가 안 하는데 응? 그런 기이스 그것도 꽝이야 그것도 꽝두 번째 두 번째 제작감은 아니데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빌고 가. 어? 천들이 시켰어, 이제. 야, 너 이래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지 이렇게 해. 어? 물의 단걸 떨어놓고, 떠놓고, 날마다 인사하고, 기도하고, 어? 니네 추건해. 하고 가르쳐줬어. 그나마 제일 대박이 뭐냐면은, 바로 이두 번째 케이스요 근데 그렇게 알려줬는데, 지 스스로가 열심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진짜 그야말로 대박인 거예요 뒤돌아 앉았던 조상들도 어떡해요 처음에는 만약에 거기 뭐 이씨라고 하자고 응? 이가야 이씨 집안 자손들 위때 그 중생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 조상들 그 위때 뭐 5대지 6대 7대 10대조 이런 양반들이 뒤돌아 앉았단 말이에요 아유, 희들 살던지 말던지, 쌍나무고 야, 임마, 너희들이 네, 우리 집 자손이라니까 부끄럽다, 쌍나무 새끼야. 이래가지고서는 뒤돌아, 니 거들떠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냥 천일이 빌고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줬더니, 그냥, 죽구나 사나, 그냥 빌고 도와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업장소배를 이렇게. 그래, 빌어대니. 그 뒤돌아 앉았던 그위 그때그 조상들이 봤을 때, 얼마,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유, 그래, 네가 조금 하다 말겠지. 하고, 그냥 시큰둥 하고 있었는데, 아이 하다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축구장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빼먹지, 빼먹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할머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이런단 말이지. 음. 여러분들,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얘기 아시죠? 응?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하늘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밑에 있는 조상들인데, 아니, 자기 자손이 그, 그, 자기 그, 내미 전제 자손 개 위에 뭐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부터 개 싸가지였는데, 아니 저것은 이제 먼저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조상님 생각할 때돌림변이야야 어, 저런 게 우리 집안에 어디 나왔어? 그만 어봐좀 기특하네. 그거 다시 길을 쫓고 그랬을 때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 앉았다가 오, 이,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딱 뒤돌아보니까 진짜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특하지 그냥, 그냥 끌어안고 깨물어 주고 싶지 응? 어? 야너 같은 보물이 왜 이제 나타났냐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조상님들이. 당근으로 이제 살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시겠죠. 당근. 그게 두 번째 케이스. 자, 세 번째 케이스. 제작감은 맞는데, 어느래, 2% 부족해. 응? 어? 2% 부족해. 그러면 내가 부족하니까, 아유, 난 대충 이대로 살다가 말을래요. 뭐할수 없지 뭐 그냥 그대로 잘 두는 거지 근데 이 프로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피고 가고 응 이렇게 업장에서 매달라고 하고 그렇게 살고 조상님들을 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그 또한 마찬가지로 돌아앉았던 조상님들이나 신들이 챙겨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어 어느라고 입으로 부족하니까 하고 그 또한 포기하고 앉아 있으면 뭐예요?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대로. 허경영이가 허경영이 허경영이가 자기 꿈에 어전보러 왔다. 자기 가족들이랑. 그 얘기, 그, 꿈 얘기 전말은 이랬어요. 서울 그 제자가 바빠요. 바빠. 어? 새벽,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낮에도 계속 일을 하고, 어? 저녁에 잠깐 집에서, 집에서 좀 쉬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친 몸을 잠시라도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일이 알려준 그냥 옥수 하나 떠나 옥수 그릇 하나 받치고 촉 키고 향 키고 절하고 또 천일이 그 경을 준게 있어요 어? 경문 하라고 이거 해 처음부터까지 해 그러고 합장하고 합장하고 참선해 쭉 하고, 그, 레파토리를 알려줬고, 한 1년 넘게, 음, 1년 넘게, 그렇게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어. 시간이 일정치가 않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딱 정해놓은 시간에 할수 있는 입장이 못되다 보니, 그냥, 새벽에 바빠가 나갔다 오면, 나갔다 온 다음에라도 하고, 아니면 밤에 일어나게 되면 그때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천인인의 생각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했을 거예요 음. 그렇게 그래도 오늘 초하루인데 오늘 초하루 아마 어, 그, 주, 그 제자는 알았을 거예요 오늘 초하루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아, 새벽 1시 넘어서 그 시간은 원래 잘 시간인데 어,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니까 초하루 자식이 초하루 자식이들한 것 같아요. 하고 꿈을 꾼 내용이 이 천일이 이 천일이랑 자기랑 자기 옛날 살던 집 같은데 그런 데를 갔더라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 집이라고 들어갔고 점을 보러 손님들이 막 이게 물을 많이 찾아왔는가 보죠 많이 찾아왔대 근데 그 제자 표현으로는 아, 선생님이 막알아가 다다다다 처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니까 자기는 옆에서 이제 상황 정리 주변 정리를 했대요 주변 정리 그렇게 그런 와중에 허경영이가 가족들이랑 전보로 왔더라는 거 거기서 봤대요 그렇게 허경영이가 그래서 허경이 와가지고 전보러 왔길래 허경이랑도 잠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나 보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은 신상. 신상. 부처님이나 불교 관련은 우리 불상이라고 그래요. 신상 하면 뭐냐면은 우리 신 관련 형상. 응? 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많이 보는 산신 할아버지, 용궁 할아버지, 뭐 대신 할머니, 뭐 장군, 뭐 이런. 이런 형상, 이런 기물, 이걸 우리가 신상이라고 하는데, 그 신상 네 개가 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 자기 집. 그 천일 전부 돈그 공간. 그래서 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 분이 신상 네 개가 딱 들어왔는데, 그네 개가 다 기억나지는 않고, 하나만 딱 기억나는데, 할머니들은 여자, 여자. 형상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에서 전해에서와네 할머니다 할머니라 했어요. 그게 대박꿈이죠. 응? 신상이 신상이 샥네네 네 개나 들었다는 건 뭐예요? 신들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왔냐? 아침에 전해리 전환 인사를 하면서 여쭸어요. 오신 거 이미 오시냐 했더니 오신 건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천연들그그 그 제자한테 풀어줬어요 너참 대박이다 대박이라고 했어요 왜 대박이냐 그 중생은 열심히 자기가 빌고 빌고 가야 돼요 대신 빌고 가면서 이 천일이 얘기를 해 줬어요. 네가 제대로 못 하고 가면은 네 자식한테 이게 내려갈 거다. 하고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현재 못 풀고 가면 네가 짊어진 업장과 해야 될 일을 결론적으로는 네 자식이 해고 가야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해 줬어요, 오래전에. 왜? 그그 제자가 현재 제자로 무당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안해 그냥 그냥 옥섬을 떨어놓 옥슴을 뚫어 빌고만 가요. 음. 좀 오늘하고 어, 오늘이 아니야. 좀 부족해. 이 프로가 부족해요. 사람이 너무 착하기만 해. 착해 너무 착해.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도 쉽게 받고, 음? 외롭고, 힘들고, 고난하고, 상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천일이, 야, 너, 무당해야 뭐 돼. 하고, 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줘. 왜? 그런 사람 내림고 내가 도 무당하라고 앉혀 놓으면뭐할 거냐고. 응? 그건 안 돼. 안 돼. 간혹 가다가 이 여느 무당들 자기 일숙 차리겠다고 무조건 내림해놓고 그냥 내질러 놓고서는 야, 네가 알아서 해. 이 이런 개 같은 무당들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누울 자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겠다고. 아무리 제작감이고 아무리 그무당 노릇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실제로 무당들 못 한다니까. 제자노릇 못 해. 뭐안놓으면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고 간다. 그건 업을 성설이고 인간 자체가 아직 안 되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천일이 이 천일이 그 제작한데 그 제작가만데 주문을 하기를 그렇게 주문한 거예요. 주문하기를. 네가 잘 빌어봐. 응? 네가 잘 빌고 잘하고 가봐. 그래서 니네 때에 풀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굳이 점보, 점을 보겠다고, 제대로 타겠다고, 막 전화를 막 해주고, 신령님 전을 꾸려놓고,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가봐. 그렇게 해서 잘 풀어서 갈수 있으면은 넌 너대로 좋고, 네 자식은 자식대로 안 하니까 됐고, 네 자기 딸 풀려가, 그렇게. 하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해서 해고 왔는데, 이 서울구 그 제작감 야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냥, 이 천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냥 죽으라면 죽는, 죽는 신용까지 하라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 그게 신 앞에서는 우리는 뭐예 애기예요 애기 애기라고 응? 신 앞에서는 애기일 수밖에 없고 내가 신이랑 싸우거나 맞상대할 때그대 어린 반푸누치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무조건 의리고 인간 자손은 무조건 의리고 무조건 애긴 거예요 근데 그 중생이 그, 그, 제작감이 너무 잘하는 거야. 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천일이, 이 천일이 그랬어요. 야, 너 잘하면, 너, 무당해도 뭐 되겠다? 하고 툭 던졌어요. 어? 너 잘하면 무당해도 뭐 되겠어. 왜? 오늘 천일이 그, 문자를 어지며 답을 주다가, 네가 나날이 일치월장하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줬어요. 처음에 이 천일을 찾아오고 천일이 그 중상을 풀어 그 제작감 풀어낼 때아 진짜 버겁다, 응 버겁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라 하고. 그러한 어떤 그 약식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풀고 인생을 하나하나 풀고 가려고 생각을 해 줬는데 오히려 잔머리 안 걸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죽었어 하고 열심히 해몸 피곤하고 아니 몸안 피곤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 그래도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오늘 아침에 신상 신 신상은 신이에요 샥 해가지고 네 분이나 오는 그런 걸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구, 그분들이 그분들이 오고 오구, 안 오고를 떠나서 그 제작감은 그 제자는 뭐예요? 미루어 짐작한데 스스로가 정말 기도를 정성껏 하고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거고. 응? 허경영이가 누구예요? 자기 자기 세계에서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잖아. 그죠? 응. 그냥 여러 사람들이 정을 보어 우르르 왔어 어? 정을 보어 우르르 왔어 그럼 여느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만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 허경영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가지고 신들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보여줬어 그냥 일반 백성들 일반 중생들로만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제자가 허경영이 팬 아니에요. 몰라. 어? 허경영이라 이거요. 생각도 안하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경영이를 등장시켜가지고 보여줬다. 그 의미는 뭐예요? 한참 큰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생의 능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문 안에서 전일이 보고 있었어요. 그 중생 꿈에서. 응? 천이 저을 보고 있었고 그 중생 그 제자는 주변 정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막 그렇게 그런 내용 그랬다고 했어요 마무리 할게요 <웃음> 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 좋고 똑똑해도 머리 좋고 똑똑해도 게을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가 부족하고, 말 주변머리가 없고, 응? 생긴 게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극과 정성을 다했을 때, 그냥, 응? 군말 없이, 그냥, 그냥 밀고 갈 때,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토끼와 거북이, 그, 이소부화 아시죠? 응? 토끼와 거북이. 결국은 누가 이겨서, 토끼가 이기잖아요. 먼저 출발하고, 응? 자기 능력과 재능을 까불고 지랄 예명을 떨다, 결국은 토끼는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잖아. 아웃되잖아.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응? 그건 이소부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응? 잘났다고 빠닥빠닥 거리거나, 안 된다고, 못 한다고, 못 하겠다고,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경우는, 그다아웃에다 아웃. 다아말 나온 김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요거얘기만더 해줄게요. 그, 좀 지금 얘기해준 그 서울 제자. 어? 제작감. 그 중생이 얼마 전, 한 일주일 전 됐나? 이제, 자기가 꿈을 또, 또 꿈꿨어요. 꿨는데 그, 그얘기예요그 그 좋은 꿈 얘기에요. 아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 어디, 뭐, 어디, 계단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잠을 잤나, 쉬었나, 막, 그랬, 그랬다는가 봐요. 근데 옆에 아들 아이는 자기가, 어, 계단 쪽에 떨어질까봐, 뻐끌어 안았는데딸 아이는 계단 밑으로 떨어졌대요. 딸아이는. 거기까지는 얼마, 되게 안 좋은 거죠? 아들은 챙겼을 때 딸은 놓친 거예요. 응? 딸은 떨어졌어. 그래서 이, 야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내려가지고서는 딸아이를 딱 봤는데, 딸아이는, 딸아이는 이미 계단에 떨어졌으니까 충 늘어졌겠죠. 응? 늘어졌을 거야. 근데, 딸아이 목에, 딸아이 목에 빨간 줄이 하나 거져있더라는 거죠. 빨간 줄 하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거 제작감 이아가 자기 딸을 부둥켜 안고 막 거기를 마사지 하면서, 응? 이런 식으로 하다가 꿈을 깼대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이것도, 어, 선생님, 이게 무슨 꿈이래요? 해가지고, 그 또한 잘꿨다했세요 왜 그랬냐 딸아이 목에 딸아이가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딸아이 목에 빨간 줄이 하나 간거 그거 뭐예요 몇처음딸 주는 거예요 빨간 줄테두리넣잖아 어? 그것도 무슨 때? 빨간 때 그거 그, 그 서울 제작감 그 걔가 지 스스로 열심히 빌고 막 그러고 갔다 보니 그 자기 딸이, 딸이 그안 좋은 일이 생길 거. 또한 내지는 명이 짧은 거. 이것을 엄마인, 엄마인 그 제작감한테 알려주고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엄마가 그거를 막 주물르고 쓰다듬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풀어준다는 의미. 그래서 이재 놀래가지고 자기 딸한테 저는 여하뭐 무슨 일 없냐? 뭐 이랬다고 하 딸이야 뭐 알게 뭐야 어 마음이 일 없어 뭐 이랬다고 하더구만.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그그한대그랬어너 진짜 잘했다 잘했다. 그 꿈을 잘 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여태껏 빌고 왔기 때문에 신들께서 챙겨주신 거예요 그에 대 보답으로 네딸 목에 네딸 명이 이런데 위험할 지경이 이를 수가 있었는데 네가 살린 거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빌고 기도하고 애원했기 때문에 이 딸이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이 대박이에요. 이거. 음. 천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천일도 했죠. 아침 일어나면 늘 신령 입장에 인사부터 옥설리고 인사부터 하고 음? 그러고 이제 밥 먹고 움직인다 하루 일과 시작한다 그랬어요. 1년 360의 변함없이 그게 제자의 기본이에요 그게 제자의 기본이야 모름지기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에 모물그 뭐, 어,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어, 다음 주가 그 중생 그 생일이에요 그제작감 생일인데 아그 어, 아이가 그이 천일 생일 챙겨준다고 천일 내려와서 미역국 끓여주고 또 같이 있는 도반이 있어요. 걔또 생일 또 챙겨주는데 미역국 끓여주고 그래서 천일이 좀 미안스러워서 야너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하고 <웃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번 토요일날 어, 그 토요일날 무슨 미시리 아이가 어, 토요일 날, 내일 모레,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 토, 어, 내일 모레구나. 어, 내려온다고 했어요. 다른 데그 도반, 개도, 다른 제자, 개도 내려온다고 했고, 그러면, 어, 내려와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 어, 서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그럴 때는 물론 또 내려오면 또 천일이, 가까운 데데리고 가서, 다시 또, 인사하고, 할 그런 시간 또 마련할 거예요. 마련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어? 명심들 하세요. 일이 안 된다고 궁시렁거릴 게 아니고, 응? 왜 나만 이러냐고 궁시렁거릴 게 아니고, 그냥, 모르면, 시키는 거, 것만이라도 하라고. 그것도 안 하고, 응? 어, 안 돼요, 난 못해요. 그러면 뭐 돼지는 수밖에 없지, 뭐. 어? 누구를 원망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게 뭐냐. 공동묘지가 왔을 때, 무덤이 묘들이 쫙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쫙 있어. 널렸어. 막 공동묘지니까. 각 묘지 그 주인마다, 당신 왜 죽었어요? 당신 왜 죽었어요? 너는 왜 죽었니? 물어봐요. 다 이유가 있어. 죽은 이유가. 응? 그래서, 이러하여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핑계 되려고 생각하면 한도 없어요 무지무지 많지 응? 무지만은 왜천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 죽어서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핑계 한번 대봐라 핑계 대 통화 하나 응? 오늘 이 얘기에요 진짜 서울 고그 제자 대박 진짜 잘하면은 뭐저 자리 깔고 어, 무당해 무당해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내려 물어볼 거야. 너너 어? 너 나중에 그때도 너 무당 저 저기 무당할래? 하고 <웃음> 천이랑 물어볼 거예요. <거야. 웃음> 어떻게 나날이 발전해서 저기 신들이 이뻐하는디. 어? <웃음> 오늘 여기 여기까지 끝. <웃음> 대박입니다